안녕하세요. 몬스터짐에서 일하고 있는 허승 트레이너입니다. 2018년 5월부터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요. 지금 한 4년이 좀 넘었네요.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미국에 있는 뭐 메트로플렉스짐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프리에이트의 어떤 성지가 되지 않을까. 약간 이제 그런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. 이름에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위압감? 약간 매니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체육관이 아닐까 싶은데 막상 와 보면 뭐 매니아층부터 시작해서 여성분 뭐 노약자분들까지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트레이너들과 어 이런 장비들이 다 설비가 돼 있어서 운동하기에는 뭐 아주 더없이 좋은 공간입니다. 여기는 일단 주 연령층이 40대 초 중반까지가 거의 90%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. 나머지 이제 20대 분들이나 50대 이상인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죠. 조금 더 다양한 연령층을 예,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몸이 허약해서, 저 역시 몸이 허약해서 7살 때부터 태권도를 해서 어, 초중고, 대학교, 군 제대 이후까지 태권도를 계속 해오다가 학교 복학 후에는 태권도를 그만뒀죠.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때리는 것보다 얻어맞는게더 많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, 태권도는 이제 <웃음> 안 맞는구나. 이제 안 되겠다. 대학교 때도 태권도장 옆에 바로 옆에 웨이트장이 있어 갖고 웨이트는 항상 모든 종목의 어, 선수들이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. 용산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.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 지금까지였고 지금 트레이너 생활이 거의 이제 25년 차가 되는 거니까요트니스란말 자체가 약간 이제 생소할 때 남자 보디빌딩 여자 보디빌딩. 이런 거밖에 없었고 운동만 하면 은 그냥 다 몸이 좋아지는구나.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피트니스라는 게 그때 당시만 해도 뭐가 없었으니까요. 바디빌더들이 방송에 나오면 잘 나오진 않지만 그냥 무식하고 힘만 센뭐 이런 배역을 맡는 코미디 프로나 이런 데 나오는 거 이런 게 전부였던 시대였으니까요. 그냥 운동만 하면 몸이 다 좋아진다.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때였죠. 2000년도에 어, 명동에 이제 그 미국하고 홍콩 브랜드가 합작을 해서 들어온 캘리포니아 티니스라는 게 처음에 우리나라 이제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물량 공세를 했죠. 광고 모델도 뭐 유명 연예인들, 뭐 구준엽 씨라든지 뭐 박둘선 씨나 이런 모델들을 써가지고 건물 외벽 전체에다가 그분들의 사진을 담고 기구는 전부 다 이제 수입 기구로 1층부터 4층, 5층까지를 전부 다 어, 기구로 빽빽하게 채워놓고,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그 트레이너들의 급여체계가 다 바뀐 거예요. 대중화가 됐죠. 백화점에 있는 피트니스 클럽, 뭐 수영장, 헬스 클럽, 딱두 가지. 그때만 해도 실내 골프 연습장은 생각도 못할 때였으니까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운동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40대, 50대, 이런 좀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하던 운동이었고. 근데 이제 그것이 200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,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많이 대중화가 됐어요. 운동을 하는 주 연령층도 많이 낮아졌고, 오히려 이제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운동을 지금 더안 하는 이제 시대가 돼버린 건데,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트레이너들을 뽑을 때 비전공자들을 안 뽑으려고 했어요. 그래도 체육대학 나와서 2년이고 4년이고 관련 학과에 대한 공부를 해가지고.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근데 요즘은 이제 점점 비전공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비전공자들을 몇명 뽑았는데 뽑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도 느끼는 거죠 나는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많이 뛰고 어, 더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은 전공과 비전공자와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만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인 거는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20대나 30대에 잠깐 하는 직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아쉽죠 내가 수업이 많아지고 수입이 많아지니까 가끔 아 내가 정말 잘나가지고 내가 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회사를 보고 사람들이 고객들이 와서 타이밍이 맞아서 이 회원과 내가 만나게 돼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좋아지는 거지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 내가 잘나서 왔으면 내거 차려서 하는 게더 효과적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불만인 거는 어쨌든 회사 체육관에 있으면서 단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다 회사가 일단 잘 돌아가야 나한테도 뭐가 좀 돌아오는 게 있는 건데 모든 트레이너들이 알아야 될게 내가 잘라서 이 돈을 버는 게 아니다 회사가 먼저 우선이 돼야 나도 살수 있다 그게 싫으면 떠나면 됩니다 저는 그냥 가늘고 길게 가는 트레이너가 되고 싶거든요 트레이너들끼리 자기만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자기의 자부심 사실 쇠를 들어 올리고 하는 거는 많이 해보면 그냥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기본으로 가야 되지만 일단 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어떤 그릇에다가 갖다 부어도 잘 융화될 수 있는 트레이너들이 많이 필요하죠. 일단 집 아니면 회사 둘 중에 하나는 가까워야죠. 네, 무조건 가까워야 됩니다. 야그 체육관에 무슨 무슨 기구가 있고 뭔 기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등록을 해야지. 근데 거기 한번 갈라 그러면 차 타고 30분 가고 버스 타고 20분 가고 이러면은 처음에 몇 번은 가겠지만은 안 가죠. 내가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내일부터 당장 빡 요것보다는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체육관을 보면서 트레이너들이 수업하는 걸좀 본다거나 그다음에 그 회사의 뭐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를 보면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람 있죠? 어떤 고객이 이게 안 됐는데 이게 돼서 기쁘다 물론 그런 거 있는데요 제일 기쁜 거는 사실 저희 애가 이제 올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제 손으로 애 학비를 댄게 제일 기쁩니다 저는 사실 이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 큰 돈을 못 벌었죠 제가 일하던 체육관이 두 군데나 망했어요 소위 말해서 야반도주를 했어요 대표가 부도를 내고 급여를 못 받고 그런 일을 연타로 두 번을 당했어요 아 이게 나랑은 안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고 다른 일을 한번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하려고 찾아보니까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저한테 어쨌든 계속 했는데 그래도 뭐 저희 애가 물잘 크고 저희 가족 다 건강하고 아 트레이너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살수 있다. 큰돈을 못 벌어도 이렇게 잘살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가 제일 기뻤어요. 저하고 운동하시는 회원들 다 소중하고 그런데 가끔 가다가 너무 무책임하게 시간을 옮긴다거나 취소를 한다거나 라는 거에 이제 자꾸 쌓이면 이제 저도 사람인데 이 분들한테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, 못했을 때, 저도 모르게 조금 목사리가 높아지거든요.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러는 건 아니니까, 조금만 좀더 이해해 주시고, 좀 같이 좀,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좀 같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